안녕하세요. 하늘마음 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구정원입니다 건선은 가만히 있어도 전신의 염증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선은 전신의 염증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양한 합병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합병증은 건선관절염입니다. 전성 환자분들 중 10분 중 1분이 마를 정도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픕니다. 대부분 피부 질환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이 관절이 아픈 것이 피부 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후에 치료하시면서 의료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피부와는 달리 관절은 잦은 염증으로 변형이 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건선이 없는 환자분들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고 봅니다.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 역시 건선이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 30% 정도 높다고 라 하는 것은 그것은 건선의 합병 증으로볼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론병이나대양성 대장염, 셀리아병과 같은 자가매역질환 장질환에 발생할 확률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4배에서 7.5배가량 높고요. 다양한 암 발생 확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 합병증은 전신의 염증을 낮춰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신체 내부에 퍼져있는 독소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이 독소는 피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 것이며 이 혈액 독소는 장에서 유입이 돼서 간을 통과해서 유입된 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건선의 합병증을 보면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혈액 독소가 관절로 가게 되면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 역시 혈액 독소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독소는 크론병이나 대양성 대장염 셀리아병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대산증후군과 같은 것은 혈액 독소, 단독소와 인간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소를 건선의 원인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뿐더러 4중 독소의 해독을 통해서 건선의 다양한 합병증들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전신 어디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사실 건성은 아직도 치료가 쉽지 않고 증상을 억제하는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증상을 억제하는 이런 관리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손을 대지 않게끔 하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성치료의 핵심은 과활성화된 면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염증 유발 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독기 건선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건선이 나왔어요라고 올리시는 분들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식이 관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안 좋은 음식은 안 드시고 좋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수면, 스트레스 운동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서 좋아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제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들을 봤을 때 건선은 내 면역세포가 내 각질세포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각질세포를 허물고 다시 재건해야할 만큼 각질세포가 오염되고 불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오염과 불량을 4중 독소 해독을 통해서 개선시켜준다면 더 이상 내 면역 세포를 억제하지 않아도 내 면역 세포가 내 각질 세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선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박정원 원장입니다.